알쿡 신쿡. 안녕 bin 싱크입다여여분분오늘은 편의점 먹우다 궁금한게 요거 요것도 궁금하거든요 요거는 아 이거 먹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에로산이다 야채가 없네 야채는 복숭아, 복숭아. 응? 전자레인지 조리시 뚜껑을 또 완전히 따라네요 국물을 너무 많이 잡았나 뚜껑을 안열고 조리해서 그런가봐요 역시 라면은 과학이야 음 그치, 이렇게 국물이 없어야지 요거는 로제 4가지 네 치즈는 조금 더 빨개요 잘 먹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우와 어? 로제 국물 다 없어졌어요 음 매운 거못 드시는 분은 이거 드시고요, 로제 이것보다 조금 더 매운데 약간 꿀이 한게 좋다 하면 이거예요 이게 본인이 그냥 불닭을 사가지고 까르보를 만들면은 엄청 꾸덕해지거든요, 치즈를 많이 넣으면은 이 맛이에요, 치즈 많이 많이 많이, 많이, 많이 있는 맛 음 이거 짱. 음. 저번에 소시지가 엄청 길어요. 음 안치즈짜. 밥 진짜 한 큰술 크게 떠가지고, 반찬이랑 막몇 가지 입에서 막 넣어서 먹는 거. 해보고 싶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. 분말 스프 냄새 맡고 어, 뭔, 꾸릿꾸릿한 냄새 있잖아요. 아, 맛, 있다니 음, 이거 두개할거 돼지 불고기용인데 부위는 잡채 맛의 불고기? 그 요청 많았거든요 내가 지금 원픽이야 오늘 원픽이야 아직 밥을 다안 먹었어도 그냥 원픽이야 약간 느끼하기도 해요 근데 치즈가 더 많이 들어간 건 아까 그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크림 맛이라고 해야되나? 로제 때문에? 왜그 빨리 끝났지? 이근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도시락시드시겠다 당근이 아주 작게 있어요. 짭짤라단 달달. 당근 막 그런 게들어있어 야채 맛이 많이요. 그래요. 원래 소세지만 남으면은 밥을 더 먹곤 하거든요. 뭐 그렇게 짜지 않아요. 밥 반찬으로도 괜찮은데 그냥 간식으로 먹기도 그렇게 짜지 않다. 음 이제 디저트. 어. 생각보다 단단한데요. 앞면 뒷면. 음 전자렌지 안 돌렸구나. 전자렌지 돌리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 흔히들 이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뭔 느낌인지 실행을 해주는 이거는 진심을 담았어 과대 광고 막 허위 광고 절대 아니고 진짜 리얼 고구마 음, 이거는 전자렌이지에 돌려먹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와. 네! 오늘 이렇게 해서 먹방이 끝이 났습니다. 일단 제 마음속의 원픽은 아까 그네가지 그게 가장 맛있었고요. 고구마는 진짜 내 이때까지 편의점 디저트 먹은 것 중에 이름하고 가장 똑같은 그것이다. 오 대단하고 소세지는 일단 안 짜서 좋은데 양이 많아요. 이게 160g이에요. 황도는 뭐그 우리의 그 황도 똑같죠. 이거 불고기는 잡채도 채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잡채 맛같이 느껴지더라고요.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, 어, 이걸 피하시는 게 좋고 로제 불닭은 불호입니다. 로제가 약간 제 입맛에 느끼하다고 라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. 우유 약간 크림 맛이 약간 더 많이 나는? 음.